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자 우리들의 돌아온 둠가인 꺼내봐요 내장의 네숲 fps의 조상님이라고 불리는 게임인 만큼 1993년 둠을 시작으로 2020년 둠 이터널까지 수많은 타이틀을 제작하면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터줏대감 같은 게임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타이틀이 계속해서 살아남으려면 본인들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면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해야합니다 그런 예로 이번 둠 시리즈는 그러한 행 고를 정말 잘 지킨 마스터피스 라고 할수 있죠 전작엔 2016에서 존재했던 스토리와 다소 심심했던 레벨 디자인을 확연하게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더블점프와 대시등으로 게임의 흐름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다양한 악마들은 저마다 공략할 수 있는 부위와 무기들이 나눠져 있어 일반적인 fps들이 후반에 돌입할수록 사용되는 무기의 개수가 좋아지는데 반해 둠 이터널은 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무기를 스위칭하고 적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여기에 부족한 총알 수급은 전기 톱을 해결할 수 있게 해두는 등 전체적으로 잠깐 쉬는 타임인 탄약 수급마저 전투로 이어지게 해두었죠 게다가 여기에 게임의 난이도까지 상승하다 보니 전체적인 게임의 전투 자체가 엄청 타이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숨 돌릴 틈이 없어요 진짜로 또한 개선된 레벨 디자인과 더불어서 이를 이용한 연출들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전작에서 다소 빈약하다고 들었던 스토리 또한 게임의 핵심을 가로지를 만큼의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플레이의 호흡을 가다듬어 주는 약간의 조미료같은 역할도 톡톡히 잘 해주었죠 게임은 전체적으로 완벽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빠른 템포와 올라간 난이도 덕분에 콘솔로 즐기기엔 게임이 너무 빡세다 정도가 오게티같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물의 숲에서 잡초 뽑으면서 힐링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옥에서 악마들 내 짱 뽑으면서 킬링하는건 어떨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